1일차 기록, 3월 18일입니다. 오늘은 따로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3km 거리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조깅을 해서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저의 첫 끼. 나 때는 역시 풀바셀. <놀람> 풀바셀 다음 3시에 먹는 저의 첫 끼.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아,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 제가 한 거라고 전자레인지 돌리기. 어머니 잘 먹을게요. 밥. 전자레인지 돌린 계란. 계란 마저 요리하지 않아. 케첩. 나물. 이거 뭐 고추 반찬. 이거 명태인가 모르겠어. 김. 요구! 엄마가 해주셔서 엄마가 안 짜고 되게 맛있게 해주세요. 늦은 시간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하루에 밥을 너무 못 먹었을 때 저녁을 안 먹으면 오히려 새벽에 깨서 뭘 먹게 돼서 오히려 늦었어도 지금 먹습니다. 이렇게 나의 패턴을 계속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안 먹으면 오히려 새벽에 깨서 잠도 설치고 밤에 아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먹겠습니다.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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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시에 먹는 두 번째 식사 오전 수업하고 발성 학원 갔다가 왔습니다. 엄청 배고파요. 제가 아마 집밥 영상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달의 민족을 너무 시켜먹었더니 사먹는 음식이 질렸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일을 끝나고 와인을 먹고 있습니다. 이 와인이 엄청 맛있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이기 파스타도 정말 맛있고 그렇게도 맛있는데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을. 술먹은 다음날 저의 아침입니다. 상큼하게 먹고 싶어서 샐러드를 먹으려다가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아, 이러다 일주일 내내 집밥만 보여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반찬도 원래 일식 소찬이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어우, 구첩 반상입니다, 무려. 그리고 <웃음> 낫도는 그 유튜버 헤이즐 언니 드시는 거 보고, 헤이즐님? <웃음> 예쁘면 다 언니니까. 드시는 거 보고, 먹고 싶어서 미니 언니 공부하시는 거해서 주문해봤고, 반찬 엄마 반찬 엄마 반찬 엄반찬 옆집 이모가 주신 김 제가 유일하게 한 요리 계후 전자레인지 돌린 계란 프라이 엄마가 만든 시래기국 아니 냉이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겠습니다. 너무 배부를것 같은데. 햄 벌써 행복해. 짱 맛있어. 음. 음. 냉이국을 김에 싸먹어요 엄청 너무 맑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한3만어씩 시켰는데 다른 맛도 있고 잘 먹었습니다 망토먹고다 먹었어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5시에 먹는 저녁입니다. 엄청 푸짐해. <웃음> 아직 솔직히 배가 조금 안 고픈데 6시부터 9시까지 영강이라서 지금 안 먹으면 수업할 때도 배고프고 끝나고 먹으면 또 시간이 늦으니까 오늘은 지금 먹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먹는 아침 진짜 이러다 일주일 내내 집밥만 나올 기세인데 일찍 깼는데 배고파서 그냥 아침 먹습니다. 저 시간 되게 자유분방하죠? <웃음> 집에 와서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어, 와인은 가끔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아 이걸 먹으면 먹을 때 좋기도 하지만 먹고 나서 이런 건안 좋구나를 다시 항상 되돌아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마냥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싶으면 먹는데 저녁에 이렇게 머리 아플 게 싫으면 그걸 위해서 안 먹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식욕은 이렇게만 죽 시켜주는 거랍니다 지금은 새벽 2시 반입니다 야식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야식 먹는다 옛날엔 야식습관 못 고쳐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4시부터 술 먹었더니 4시부터 7시까지 와인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런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웃음> 폴바셋에 도착했습니다. 폴바셋 라떼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에그타르트랑 계란 중에 고민하다가 계란. 밥 먹으러 갈 거긴 한데 너무 배고파서 샀습니다. 올리브영에 뭐 사면서 이거 먹고 밥 먹을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배고파져서 오는 길에 이걸 사 먹었는데 이런 다이어트 간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쟁여두지 마세요. 쟁여두면 필요 이상으로 먹고요. 굳이 내가 디저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입이 심심하다. 그럴 때는 이런 다이어트 간식도 맛있게 나오니까 이용하면 좋죠.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급격하게 허기가 지는데 그대로 밥을 먹으면 왕창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를 먹어주는 게 좋고 아니다. 굳이 이거 먹어서 칼로리 추가시키느니 바로 먹는 게더 좋다 하면 은 바로 드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녁입니다 연어 덮밥 밥은 반 공기 들었어요 연어 덮밥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포장해와서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웃음> 그리고 얘는 선물들인데 라면이 조금 당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라면이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먹으면 되는데 크게 안 당기고 뭐 며칠 맛있게 먹었고 그냥 뭐 라면 국물 정도 당긴다 싶을 때 활용하면 좋아요 맛있겠죠 저도 되게 급하게 먹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서 먹을 때만 좀 가능한 거 한데, 이 정도 먹고 일단 땀짓을 하고 놀다가 와서 먹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급하게 먹어버리면 맛도 못 느끼고 아쉽잖아요. 그러고좀 놀다 마저 먹으면 됩니다. 나무! 나무! 어, 귀여귀여이 어, 나무! 이 나무 어디 있는지 다 보여 바보야. 아이 저 고양이 너무 귀엽네. 고양이. 당해하지 말어 아이. 거 들어. 어? 뭐 어, 끊어진 소리가 났어. 이불세탁 완성! 이불을 교체하고 왔는데 엄청 숨차요 이제 먹겠습니다 숨차 숨 고르고 천천히 먹을게요 아침 일찍 치과 다녀와서 먹는 첫 끼입니다 이거 먹고 네. 2시 반에 미팅이 있어서 먹고바로 가야돼요 앞에 마마스 단호박스프 엄청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풍이라고 5시 반에 먹는 저녁입니다 음 진짜 맛있어 이것뿐이 더 맛있겠다 여긴 제가 왜 추천하냐면 샐러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이종복 샐러드라면 나도 샐러드가 좋아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웬만한 맛집 뭐 1인분 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퀄리티도 되게 좋고. 상우가 올라보였는데 알라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알라보입니다. <웃음> 아,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진짜 맛있다. 이 알라보 카페는 제 책에도 나와요. 추천하는 건강 카페로. 음 이렇게 밥이랑 이 솔직히 다이어트식이 아니다 건강식이지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 자주 이용합니다 너무 맛있어 와음음 음. 미간 지풀어지는 맛이야 여러분들 샐러드 넣, 먹을 때 드레싱 넣어도 되냐고요? 넣으세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샐러드 가뜩이나 건강식인데 뭘 드레싱까지 안 먹습니까 나트륨이 한식에서 과해져서 문제지 그걸 또 많이 먹으니까 과해지는 거지 이 정도 먹는다고 나트륨 과다 아닙니다. 뭐 여기 지방 들어있든 이 정도 먹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지금 저녁 12시인데 너무 갑자기 짜파게티를 먹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짜파게티가. 근데 지금 먹으면 내일 붓고 내일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지금 이렇게 먹고 짜파게티 먹고 싶으면 내일 점심에 오히려 훨씬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밥 조금 먹을 거예요. 물론 늦게 먹는 게 건강에 안 좋지만 지금 짜파게티 먹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요 <웃음> 이거 스타벅스 새로 나온 샌드위치인데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와이렇게 먹고 수업 들어갈 거예요. 오 단면 아보카도랑 새우랑 제가 좋아하는 게다 들어가 있어요? 짜파게티 먹습니다. 근데 스튜디오에서 먹으면 냄새나서 돌려서 갈 거예요. 태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밥상은 샐러드 다이어트 랄까요? 왜냐면 샐러드가 <웃음> 있기 때문에 <웃음> 한것이나 샐러드는 그냥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샐러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야채를 먹고 싶어서 그냥 사왔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웃음> 어제 야식으로 먹었으면 이만큼 맛있게 못 먹었지 <웃음>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거 굳었다 어떡해 <웃음> 짜파게티랑 짜장라면? 짜장볶이? 그냥 짜장볶이로 했어요. 음, 응. 왜 싱겁지? 맛이 왜 이러지? 뭐야? 컵라면을 못 만들면 어떡해? 뭐지? 뭐야? 뭐가 문제야? 뭐야? 아 그냥 끓여먹었어야 됐나왜 생각하면 금이 그 아닌데? 불닭볶음면을 녹화하니까 맛있는데? 뭐지? 왜 이렇게 싱겁지? 왜 싱겁지? 치즈 때문인가? 난뭘 잘못했지? 제가 만드는 과정 영상 아까 찍었거든요. 대감 <살주는> <살주는> <이>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웃음> 난 정말 궁금하다. 얘가 원래 이런 맛일까? 여러분들 얘 원래 짜파게티보다 싱거워요? 아 대답이 들리지 않는군. <웃음> 네 덕분에 오늘 다이어트 했다